다크서클을 열심히 시술하고 있는 고익수입니다 아 이거 판다크서클 뭐, 교정술 알고 싶어하는 원장님이 보면 안될 것 같은데 다크서클을 시술할 때 제가 하는 판다크서클 교정술의 가장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눈 밑에 애교살부터 폭페인 다크서클 라인 그 사이에다가 거기에 색깔이 있죠 그 사이에 지방이식을 한 겹으로 까는 것이 다른 선생님들이 하시는 지방재배치 뭐 지방제거만 뭐 이런 것보다 아예 다른 점입니다 저도 초창기에는 거기다 깔지 못했습니다 근데 거기다 깔아야만 색깔이 바뀝니다 거기에 깔기 위해서 제가 한 노력은 정말 한 6,7년 동안 아주 무진장 노력을 했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아 이건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엉덩이 지방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지방이나 그 다음에 허벅지 안쪽에 지방들은 일단 물렁물렁 하죠 물렁물렁하고 되게 물렁물렁 하다는 것은 이 지방세포 자체가 상당히 크다는 걸 의미합니다 크고 유약합니다 그래서 뽑는 과정에서 터지기도 하고 생착률도 상당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 이곳에 한교부를 깔때 얘가 이 정도 하면 이만큼 까, 이만큼 산다는 예측 가능해야 된다는 게 1번이고요. 그리고 지방세포 자체가 크고 약하면 안 되고요. 상당히 잘고 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측 가능한 정도로 생착률이 거의 일정하게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이것에 가장 부합되는 지방의 위치가 엉덩이입니다 엉덩이 근처 그쪽에 항상 짓눌려져 있고 그리고 왔다갔다 안하고 우리가 살이 찌면 엉덩살부터 찌나요 뱃살부터 찌나요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살찌는 것에 따라서 왔다갔다 하지도 않고 생착률 정해져 있고 그리고 그것이 예측 가능하고 잘 살고 이런 것들을 다 충족시키는 곳이 엉덩이 지방이기 때문에 사실 판다크서클 교정술을 할수 있으려면 엉덩이 지방을 잘 채취해서 잘 정지해서 넣는 기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은 판다크서클이 가능한 것에 대한 노하우 공개 1번입니다 아 이거 어, 판다크서클 교정술 알고 싶어하는 원장님이 보면 안될것 같은데 하여튼간 그겁니다